SBS 유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C 저녁뉴스 시작합니다. 다도해 갯벌 정원 지정을 위한 후보지 중 순천만 습지가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다도해 갯벌 습지 정원 조성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무안 신안과 순천 보성 등두 곳을 비교한 결과 순천 보성이 1순위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C 저녁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내 집의 변신, 하우스 대협전이 방송됩니다.